이번 작업 영상은 투싼 ix 아렌진 체인 커버 오일 유유 작업 영상입니다. 아렌진의 경우 기존 타이밍 벨트에서 체인으로 변경 후 체인 커버의 오일 유유가 많아졌는데요. 체인 커버 교환이 아닌 실리콘 재독포 작업과 함께 아렌진에서 다발생 작업 중 하나인 터보 윤활에 필요한 터보 오일 피드 파이프까지 교환 진행합니다. 오일펜 또한 누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체인 커버, 오일 피드 파이프 누유로 인해 상단부터 오일이 묻어 있어서 작업 후 세척 과정을 거쳐 다음 엔진 오일 교환시 누유가 있다면 다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의 경우 루코 커버 탈거 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젝터까지 탈거해야 합니다. 만약 인젝터 동화셔 교환 계획이 있다면 이때 체인 커버 작업하는 것도 시간과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여기 이 부분이 헤드와 블록 연결 부위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일의 누유가 시작됩니다. 오일은 커버를 타고 밑으로 떨어지는데요. 벨트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다 보니 오일이 흐르면서 커버 밑으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묻게 됩니다. 체인커버 가스켓 작업시 헤드와 블록 연결 부위 참고로 헤드 가스켓 부분이죠. 이쪽은 다른 것보다 가스켓을 조금 더 발라주는게 좋습니다. 엔진쪽 가스켓 작업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실리콘 가스켓 도포 후 5분 이내 조립과 조립 후 최소 30분 이내에는 오일 보충과 시동을 걸면 실리콘 가스켓이 떨어져 스트레이너를 막거나 오일 누유로 제작업의 위연성이 있습니다.